<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제가 최근에 되게 되게 새로운 뷰티템들을 많이 많이 써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3월에 써본 제품들 중에서 되게 만족도가 높았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들을 빠르게 리뷰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케어 템들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진짜 궁금해하실 3CE 신상 팔레트, 색조까지 최대한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3C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오토포커스 이걸로 메이크업을 해보면서 천천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스플릿 세컨드 에디션은 요즘 되게 유행하고 있는 모브기가 낭낭한 그런 팔레트인데요. 전반적으로 되게 차분한 무드의 컬러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 너무 탁하지 않게 그 중간을 되게 잘 잡은 느낌? 일반 포인트 컬러에도 이런 짜잘짜잘한 작은 입자의 펄들이 있어가지고 과하지 않게 무난무난한 그런 포인트를 주기에 좋더라고요. 특히 이제 모브하면 은 쿨톤만 쓰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건 진짜 웜톤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따뜻한 색감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최근에 써본 팔레트 중에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밝은 베이스 컬러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얹어줄게요. 생각보다 흰기가 좀 많이 돌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컬러를 메인으로 깔아주면 조금 더 밝고 따뜻한 그런 분위기가 생길 것 같고 여기 있는 조금 채도가 빠진 회기가좀 있는 컬러들을 사용하면 진짜 모브 느낌의 차분한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같이 써볼 치크랑 립 컬러가 이게 더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두 개를 섞어가지고 쌍꺼풀 라인 위쪽으로 좀 전체적으로 퍼트려줍니다 여기 컬러가 진짜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그런 모브 느낌으로 착 올라가가지고 마찬가지로 눈 밑쪽도 깔아주는데 조금 넓게 넓게 이렇게 퍼뜨려줘야 눈이 조금 더 커보이고 눈매가 깊어보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조금 더 진한 컬러 한번더 묻혀가지고 이 쌍꺼풀 라인 위주로 한번더 음영을 줘서 쌍꺼풀도 조금 더 깊어 보이고 눈도 좀 커지게 음영감을 줄게요. 여기 좀 가볍게 발색이 된다고 해야 되나? 한번딱 올렸을 때의 색감이랑 두 번, 세번 레이어링 했을 때의 색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수채화처럼 한겹한겹 한겹 이렇게 다른 느낌을 줄수 있어가지고 좀 연출하기에 따라 다양한 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실버 펄 아주 조금 조금 콕콕 들어가 있는 버건디 컬러 묻혀가지고 이 쌍꺼풀 끝쪽 여기 콕콕콕콕콕 이렇게 찍어주듯이 올린 다음에 둥글려가지고 눈 끝에 연장을 이렇게 해줄게요 오늘은 눈꼬리를 살짝 올려주는 게 예쁠 것 같아서 눈꼬리를 올릴 방향대로 천천히 이렇게 스머징을 해주는 거죠 눈 앞에도 이렇게 조금 깊어보이게 음영을 넣어주고 요거 이렇게 미스트 조금 묻힌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라인 블렌딩 컬러 콕콕 찍어가지고 여기 요 눈이 끝나는 지점에서 요 동공 중앙까지 이렇게 일자로 그어주면서 눈매를 확 튀어 보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라인 그릴 부분에 가이드로 살짝 먼저 올려줄게요. 이게 가루날림은 살짝 있는데 생각보다 피부에 얹었을 때 발색이 그렇게 진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언더에도 바를 수 있고 음영도 줄수 있고 아이라인 뭐 가이드나 스머징도 할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펄은 뭘 바를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거는 애교살에 올리면 예쁠 것 같고 이거는 또 올렸을 때 너무 갑자기 확 따뜻해지는 느낌이라서 이 가운데 있는 이 핑크핑크한 펄에 발라볼 건데 제형이 되게 특이해요. 좀 쫀쫀하다고 해야 되나? 손에 이렇게 착 붙는 좀 촉촉한 제형이거든요. 브러쉬보다는 이렇게 손을 사용하는 게 훨씬 밀착도 잘 되고 예쁘게 올라가더라고요. 과하지 않고 정말 데일리로 잘쓸수 있게 너무 예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을 딱 떴을 때 펄감이 딱 보이게 이 위까지 이렇게 올려줬고 이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애교살까지 한번 쓱쓱 그려줍니다. 이 제일 밝은 컬러 있죠? 이거 묻혀가지고 지금 팍 죽어있는 이눈 밑에 양감을 이렇게 줄 건데 핑크핑크하게 나왔다 싶으면서도 이렇게 뭐 애교살이나 음영 줄 거, 포인트 줄거다 있어가지고 구성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눈 앞머리까지 이렇게 하고 아이라인은 살짝 올라가게 가이드 잡아줬던 대로 이렇게 길게 빼주되 저처럼 이렇게 앞머리 경사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이 앞에도 꼭 두껍게 채워주셔야 이 균형이 이렇게 맞거든요? 답답해 보이지 않게 이 가운데는 최대한 얇게 그냥 쓱 지나간다는 느낌으로만 그려주고 무든 앞머리까지 이렇게 그려줘요. 저는 이제 아이라인을 위로 이렇게 올려도 눈매가 답답해 보이지 않거든요. 키스미가 워낙 아이 제품들이 잘 나와가지고 이것도 한번 화장품 사면서 구매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두 갈래로 되어 있어가지고 잡았을 때 되게 안정감 있게 탁 이렇게 잡혀요. 그리고 여기 이제 찝는 부분이 굉장히 힘이 있는데 또안 아프게 이렇게 꽉 이렇게 잡혀가지고 속눈썹을 탁 집었을 때 끝부터 끝까지 확 잡히는 느낌이에요. 진짜 별다른 스킬 없이도 이렇게 바짝바짝 잘 올라가가지고 이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요 라인 블렌딩 컬러 한 번만 더 묻혀가지고 아이라인 조금씩만 풀어주고 아무래도 모브는 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라인도 이렇게 한번 너무 검정선 딱 이런 느낌 만 들게 풀어주고 이렇게 눈 떴을 때 전반적으로 음영감이 부족한 부분도 조금씩 조금씩 넣어줄게요. 이 라인 블렌딩 컬러 제가 되게 여러 개 몰리고 있는데도 하나도 안 진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한 겹씩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원래 약간 메이크업 처음 하실 때는 이런 블렌딩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으면 이런 음영 컬러 한번 잘못 올렸다가 진짜 시꺼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가볍게 올라가가지고 좀 화장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구매하셔도 만족도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또 최근에 구입해서 아주 잘 쓰고 있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포르타주 펜슬 9호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제형이 좀 특이해요. 뭔가 펜슬타임 특유의 그런 쫀쫀한 꾸덕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분필같이 서걱거린다고 해야 되나? 너무 밀착이 잘 돼요. 컬러감이 되게 자연스러워가지고 이거 눈 위에 애교살로 딱 양감주기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뭔가 애교살을 확 만들어주는데 애교살 그렸다 빡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팔레트랑 같은 컬렉션으로 나온 아이스위치 히든엔젤 이게 좀 약간 특이한 게기존에 3CE에서 많이 내던 입자가 크고 엄청 화려하게 반짝반짝거리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딱이 모브 팔레트 톤에 잘 맞는 엄청 입자가 작고 쉬머하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핑크 펄이더라고요. 점막이랑 살짝 가깝게 이렇게 칠해주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브러쉬로 이렇게 잘 펴주고 3CE는 진짜 이 아이스위치 컬러 다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눈두덩이에 살짝 올려봐도 예쁠 것 같아서 조금만 이렇게 올려볼게요. 아까 발랐던 그 핑크핑크한 펄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 조금 더 묽고 잔잔한 느낌? 요런요런 느낌입니다. 이 상태에서 최근에 구매한 이 필리밀리 볼륨 래쉬 노글루 블랙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커팅을 해가지고 이눈구리 끝에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게 좋은 점이 진짜 접착제 없이 붙일 수 있게 이 뒤에 부분이 양면테이프처럼 좀 끈적끈적해요. 저처럼 눈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한올한올 한올 이렇게 올라가는 속눈썹 있잖아요. 그렇게 붙이시면 오히려 이눈 앞이 더 이래, 이래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속눈썹을 반으로 커팅을 해가지고 이눈 끝에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걸 좋아하는데 진짜 진짜 많은 속눈썹을 써봤어요. 이눈 끝에만 붙이다 보니까 숱이 너무 많거나 너무 길어도 약간 거미다리 같고 진짜 이상하거든요? 근데 얘는 길이감도 딱 적당하고 이렇게 풀 없이도 붙일 수 있고 눈 밑에 이렇게 딱 붙였을 때이 왼쪽과 오른쪽에 깊이감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눈꼬리를 올렸어도 절대 사나워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눈 떴을 때보다 이렇게 눈을 감았을 때 이눈 길이가 더 연장돼 보이면서 진짜 예뻐가지고 저는 이 속눈썹 진짜 정착할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립을 발라볼 건데 제가 이 3CE 립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기획을 했거든요. 컬러는 되게 은은한 로지빛 모브 핑크인데 약간 샥 마르면서 되게 시스루하게 발려요. 좀 블러 립 생각하면 벨벳 제형 좀 쫀쫀하고 끈적거리는 제형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묽고 금방 수분기가 날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쁜 블러 표현이 되는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진짜 처음에 발랐을 때는 약간 틴트 바르는 느낌으로 되게 가볍게 발려요. 근데 이렇게 입술에 펴주면 약간 그런 프라이머 제형의 벨벳 립들 있죠? 그런 느낌인데 그것보다 되게 가볍게 밀착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게 완전 은은하게 블러리 표현이 돼서 이렇게 경계를 브러쉬로 펴주면 오버립 표현이 진짜 자연스럽게 예쁘게 돼요. 이 뽀송뽀송한 컬러감 보이시나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발라주고 이렇게 좀 많이 덜어내가지고 안쪽 위주로 여러 번더 발라주거든요. 진짜 컬러감이 너무 예쁘고 뭔가 차분하게 물든 그런 꽃도홍 립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쿨톤이신 분들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웜톤이신 분들 중에도 차분한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원래 립을 진짜 오만 가지를 섞어 바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딱 이거 하나만 발라도 제가 원하는 그런 색감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요즘 제가 글로시 립에 엄청 빠져있어가지고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이게 그렇게 예쁘다길래 제가 이거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발라볼게요. 이것도 되게 제형이 신기한데 촉촉 수분감 있게 올라오는 제형인데 되게 끈적끈적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사탕을 한입 물었을 때그 사탕 위에 이렇게 싹 쌓이는 그런 투명한 유리 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팀 매추에랑 풀핏 업때두 가지를 사봤는데 팀 매추에는 어두운 피부톤인 저한테는 진짜 안 어울렸고 전반적으로 제가 좀 약간 퍼플 리낌가 있어서 그런가 이거 하나만 올렸을 때는 그런 유튜브에서 보시는 다른 분들의 발색처럼 이렇게 예쁘게 안 올라오고 예쁜 유리막만 올라오고 발색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 진짜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만큼의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았다. 근데 이런 나한테 딱 맞는 색감 발색이 되는 립을 바르고 그 위에 올려줬을 때는 또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살짝의 그런 핑크 핑크 색감은 더해주면서 약간 쿨하게 글로시한 그런 광을 싹 올려줘가지고 이렇게 음파 음파 몇번 해주면 이런 예쁜 광이 싹 올라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 진짜 마음에 들었지만 단독 발색은 별로였고 이렇게 레이어링 했을 때 너무 예뻤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블러셔를 발라볼 건데 이것도 팔레트랑 같이 출시된 시티 모브 컬러인데 이 패키지 보시면 이렇게 약간 시스루하게 이 느낌 있죠? 이게 그대로 피부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피부 위에 발색을 했을 때는 핑크핑크한 느낌이라기보다는 뉴트럴 베이지에 다 로즈 한두 방울 떨어뜨린 그런 느낌? 되게 텁텁하지 않게 맑게 올라가가지고 투명하고 깔끔한 화장을 할때 사용해주시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피부 위에 얹으니까 핑크끼 보다는 약간 웜한 그런 따뜻한 느낌이 더 돌죠? 이렇게 최근에 마음에 들었던 색조템들로 메이크업을 끝내봤고요. 이제 소개해드릴 제품은 얼루어 3월호에 소개될 스킨케어 제품들입니다. 여러분 다들 얼루어라는 되게 유명한 잡지 아시죠? 거기 보시면 은 뷰티 에디터 분들이 그 달마다 진짜 잘 사용할 수 있는 시즌별 꿀템들을 진짜 진짜 잘 소개를 해주시거든요. 저는 제가 뷰티 에디터였기 때문에 그런 뷰티 관련 기사들을 진짜 진짜 많이 보는데 이번에 얼루어 3월호 진정 특집 기사에 소개될 제품들도 제가 써봤는데 진짜 진 너무 괜찮더라고요. 또 최근 영상에 저 여기 여드름 막 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너무 효과가 좋았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프레비츠 세라 캡슐 카밍 세럼. 이게 다른 세럼들이랑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짜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뿌리는 세럼이에요. 이게 뭐가 좋냐면 손에 이렇게 짜서 쓰면 은 손에 있는 세균들이랑 이런 게 아무래도 피부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닿잖아요? 제가 요즘 이런데 여드름 많이 난게 얼굴을 손으로 많이 만져서 그런 거 같아가지고 이 뿌리는 세럼으로 바꿔봤는데 확실히 이렇게 손에 닿아가지고 생기는 그런 트러블들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 세럼 속에 들어가 있는 하얀 캡슐이 세라마이드인데 요즘같이 좀 환절기에 피부 트러블이나 각질로 예민해져 있을 때 수시로 뿌려주시면 피부 장벽 개선도 해줄 수 있고 진정까지 빠르게 도와줘가지고 메이크업 전후에 간편하게 쓰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스킨푸드. 판토테닉 워터파슬리 클리어 패드. 원래 스킨푸드 제품이 순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패드랑 마스크팩 영상에서도 진짜 많이 쓰고 있는데 얘는 특히 뭐가 마음에 들었냐면 기존 패드 제품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약간 빳빳한 그런 패드가 아니라 좀 탄탄한 휴지 같은 느낌의 내추럴 순면 패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쫙 찢어져가지고 좀 여기 인중 밑이나 눈 밑이나 턱 같은데 큰거한장 올리기에 애매할 때는 이거 이렇게 찢어가지고 착착 붙이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팩하기 귀찮을 때 얼굴에 좀 진정이 필요할 때 착착착 올려두면 진짜 좋더라고요. 이 패드 안에 판토텐산이랑 위나리 추출물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요즘 얼굴에 트러블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 진정이 필요하다 싶을 때 이렇게 팩으로 얹어주면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VT 코스메틱 프로 시카 데일리 수딩 마스크 제가 이거를 진짜 왜 좋아하냐면 제가 새해 목표가 1일 1팩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1일 1팩 하려면 돈이 진짜 많이 드는 거 같아요. 얘 귀찮은 건 귀찮은 건데 팩 하나하나 살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 패키지 안에 팩이 완전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뽑아 쓰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 안에 에센스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앰플 에센스 제형이라서 피부에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돼요 예민해진 피부를 확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줘가지고 이거 정말 데일리로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뽑아서 쓰면 돼가지고 그럼 이렇게 제가 3월에 썼던 제품들 중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제품들을 빠르게 리뷰해보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혹시 새로 나온 제품들 중에 궁금하신 제품 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에도 한번 빠르게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